창업 멤버가 단돈 34만원으로 15억 넘게 벌었다. 수익률 44만 2313%를 기록하면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주식 초고수로 큰 인기를 누렸다. 작성자가 주식을 매수했을 때 가격은 100원이었는데 현재 44만원까지 올라갔다고 80%를 정리했다고 말하며 담담한 후기를 남겼다. 2007년 블루홀 형크래프트는 초창기 큰 어려움을 겪다가 2017년 배틀그라운드로 대박을 터뜨렸고 작성 이 기업의 말 그대로 존버하면서 존버의 끝판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진짜 개부럽다